그렇지? 깔았는데. 이거 보예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이게 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예요. 그뭐 있냐는 거냐면 우리가 쫙 해나갈 때 너무너무 많은데 우선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봐요. 구라는 게 있어, 구. 구가 뭐니요그데요 구는 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자 인 플러스 인, 음. 인 뭐, 전치자인 플러스는 이뭐 이런 거. 그지 어. 또는 뭐, to the book,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명구잖아 주단의 이상이야. 어. 전치자 플러스 명사이전명구라고 뜨잖아. 그래. 어. 그 다음에, 주어로 나갈 수 있는 거. 뭐, 이분석 플러스 투정사. 이렇게 나왔어. What to do next. 뭐 이렇게 나왔어. 이게 주어로 쓸수 있거든요. 명사구라고 그요 주어 목적어 뭐였구나. 근데, 뭐 꾸며져? 그건 무슨 구야? 형용사니다 음. 그치, 음. 형용사 구게 되게 많아요. 어. 전명부 같은 건 되게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고, 아까 뭘 꾸며주면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에 주어 목적 어업사면 명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알겠지? A는 부사. 네. 그럼 얘네들이, 얘네들이 잡 절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부사 구는 뭘로 바꿔야 돼? 부사 절로 바꿔야 돼. 형용사 구는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형용사 절로 바뀌어야 돼. 잖아요 이게 논리가 맞는 거지. 그러면 명사구였던 놈은 명사절로 바뀌는 거야. 예 하나 예를 들어볼게. 명사구가 어? 명사 어,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w h a t s h t 이게 구예요. 다음에 Next.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명사구예요. 왜냐면 주나하고 여기가 동사고요 얘가 동사구. 이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라는 얘기는 얘는 뭐라는 얘기야. 명사, 구라는 얘기야. 왜? 절은 아니잖아요. 주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절로 바꿔라, 그러면 뭘로 바꾸는 거야? 이제 됐지? 명사 구래면 그래 명사 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명사 절로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와. 자, 요게 의미상의 조가 뭘 찾아야 돼? 뭘 해야 돼? 내가 하겠죠. 그 다음에, 쉬도 또. Next. 어? 절이 됐어. 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절이요.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 절이요. 그렇지? 이목적어로 형님? 일단 이 식으로 구하자은 넘나들어. 항사 넘나들어.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 써놨어있는 것들은 뭐냐면 한번 봐봐요. 얘형용사 구에요. 왜형용사 구일까요? 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수식하잖아. 수식하잖아. 기본은요, 행용사별. 하나만 더. 우리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 즉, 결국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바로 여기 있는 뭘를 명서를 꾸며주잖아 명서 수식하는 게 행용사하고 행용사절이야. 회용석 그치? 요거를 절로 바꾸자는 얘기죠. 절로 바꾸는중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 예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 행용사술을 뭘로? 행용사 절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 이때, 형용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분은 그냥 꾸며져버리면 끝나는 건데, 절은, 형용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대절이나 관계부사절, 요걸 뭐 뜻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바꿀 때. 자, 요거는 넣어드리면 안넣어드는데 동격 있죠? 동격절. 동격절은 명사절로 보기도 하고, 형용사절로 보기도 하고, 왜냐면, 앞에 있는 덕백트와 뒤에 완전한 문장의 대절이 이꼴 관계니까 명사질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백트를 꾸며준다라고 보고 형사질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인 거야 또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문제예요 관계대 명사들은 빠진 게 주어가 빠졌어 죽축 관계대 명사 빠진 게 뭐야? 목적어야 그럼 목적적 관계대 명사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지 해봐 어, 그래.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요구의 임의이기조가 뭐죠? 트레일프 임의기 아,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내가 노안. 도와주면 은 여기 마이 셀프가 나와야지. 미가 나오면 안 되지. 노원이에요. 노안. 어, 노원이에요. 노안.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노원. 직격관계대 임의사주로 써줘야지. 얘가 들어오면 주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 얘가 선인사 인가요 얘가 들어오면 주어가 된다니까요? 주격. 이걸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라 주격 관계. 이걸 빨리 명확하게 해야 돼. 요 관계 대구서 여기 있잖아. 관계 대구서는 주격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 골라볼게 여기처럼 목적격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 요 목적격 관계야 이건. 어? 아, 알겠니? 그럼 얘는 축적 관계니까 축적 관계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야. 나는 친구 없어. 날 도와줄 친구 가 없어요. Where? 주어가 없게 만들어야 돼. 어 e r me. 이랬죠. 완성됐죠. 뭘로? 절로. 자,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나와볼래? 내가 쓴거잘 봐. I have no one. 자, 여기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썼어. 내가. 투가할 미가 없어. 이렇게 썼을 때 요거는 어떻게 바꿔줄까요? 응? 나는 도을 친구가 없어. 이거의 주체는 뭘까요? 아이가 아닌데. 아이인데, 그치, 아이야, 아이. 아이가 의상에 좋아. 그러면 아이가 의상에 좋으니까 아이는 주어로 들어올 거야. 주어로 들어올 거고, 잘 생각해봐. 주어로 들어올 거고, 투을표에목적어 없어. 투을표에 목적어가 없다고. 음. 얘야. 음. 얘가 들어오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나는 도 친구가 없어. 친구를 돕다, 야. 이거 집 뒤에 들어가 봐. 집 어? 도울 사람이 없어. 그죠? 어떤 사람에 그렇다면 목적격으로 써요. 목적격은 응. 내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데 미래의미 내가 도와줄만한 없어. 그 원이 인들어면 목적. 읽겠습니다. 그만. 이것 더. 뭐? 요거 요거 뭐라고 해? 출목관계즉 주격관계가 아니라 요건 뭐야? 목적격관계. 그럼 목적격관계 동사가 써야 돼. 됐어. 그 여기 와봐. 여기는 어떻게 했 거야? 자, 투구정사가 뭘 꾸며줄 때는요, 꼭 알아야 될 게, 미래의 의미가 다하지만꼭 미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명 파악해. 그는 마지막 사람, 즉, 결코 뭐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를 배신한, 배신하는 게 누구죠? 안상학파 어, 그쪽그 사람이고. 그래서, 꾸, 어? 어떻게 쓰면 돼? 하 아, 나, 네. 그래. 어? 뭘, 뭘, 뭘, 뭘? 아. 그, 우리, 음. 어, 음. 그래. 그인 어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음. 여기 써야죠? 오케이. 여기는? 자, 그는 추출 사람이었어요. 뭐, 달에 착륙한 추출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착륙한 게 추출 사람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그는 아니면 됐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시제 어, 맞춰 되겠네? 보드. 보드. 랜드. 네, 랜드. 그 다음에 온더모. 됐네 이건 또 무슨 건데? 주격범위. 그쵸? 그렇죠? 자, 여기다 하세요. 아, 노인들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대화 대화 누가 하는 거야? 누군가야? 아니면 노인들이야 응. 노인들이 대화하는 거야. 누가 대화하는 거야? 이게 의미상의 목적이야. 이게 의미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딜리 들어가면, 어, 누군가가 대화하다, 노인들이. 그럼 노인들이니까 죽겠고, 지금 뭐야? 이거 서머는 뭐야? 이거 의미상의 목적이라 했죠? 그럼 목적적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응. 노인들은 뭐라고 쓰면 돼요? 그죠그 다음에, 저 시제가 뭐예요? 필요하다. 현재. 여여와 허, 끝. 목적적 관계 그만. 응. 누군가와 얘기하는. 그지? 아니면 그냥 현재 써도 상관없어. 얘기하는 응. 누군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누군가 필요하다. 고 써도 돼여 어떻게 되그 셔츠는 어떤데? 포켓이 없다. 음, 포켓이 없다. 물건을 넣을 포켓이 없다. 자 자, 손행사는 사람의 사물이요? 사물이지. 아. 사물이 휴치 쓰면 되죠. 그냥 부질 파. 딜러. 응. 응. 네, 네. 충격 목적이 다으니까이거그 음. 다음에 투풋 음. 넣다. 물건을 넣다. 누구예요? 너, 아니, 포켓? 아니 물건을 다 포켓이 넣어 물건을. 넣어. 아 셔츠야 셔츠. 셔츠가 넣어. 넣어. <웃음> 이게 이제 문제가 돼. 내가 넣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넣는 거는 포켓도 안 되고 호주머니도 안 되고 셔츠. 셔츠에 셔츠에 호주머니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물건을 넣는 건 누가 넣는 거예요? 사람가 넣고 있죠. 우리가. 넣어. 번. 땡. 물건들어. 어디다? 에 옹이한 인 이. 잘못 쓴 거죠, 내가? 응. 잘못 쓴거예 이상하다 했어요. 이이 <웃음> 나와요. 응. 그리 선행사가 들어와요. 오케이. 꾸준건이 속에다 물건을 넣어봐. 대 목적격 관계는 사실 맞네. 하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봐봐. 회용사구를 뭘 바꿀 수 있다? 회용사 절로 바꿀 수 있다. 회용사 절로 바꿀 수 있다. 도격은 내가 지금 안 하는 것 같긴 하 여기 지금 동쪽 나와 있는데, 어, 뺐어요. 64, 63, 65, 65 뺐고, 쭉나갔지이 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흥이 하고 싶어 아, 투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끊며줄 때, 어떤 식으로? 주격관계의 명사는 목적격관계의 명사를 그냥 그니까?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인지가 된것 같아요. 거는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뭐를 해보냐면, 여기 안했던 것들, 한 번씩 예수 생각이니